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각은 11시 31분이에요 어, 퇴근하고 운동 갔다 와서 너무 곤했는데 제가 요즘에 밤마다 먹고 있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한번 공유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했습니다 바로 습관 상점의 벨다 랩 바나나 프렌즈 음. 여러분, 푸른 아시죠? 푸른은 말린 자두, 건자두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아니면 건강식품, 슈퍼푸드로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이런 푸른, 어디에서 좋은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푸른은 식이섬유의 끝판왕이에요. 어. 장 운동을 촉시하는브레고사승이 섬유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푸른은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과일 중에 하나예요. 블루베리보다도 월등히 높은 황사화 성분을 갖고 있어요 황사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피부 탄력의 저하나 신체 노화를 방지해주는 대응해주는 그런 성분 황사화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 푸른은 우리 체내에 쌓여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시죠?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얼굴이 많이 붓고 몸이 많이 붓는 거그 붓기를 빼기 위해서는 칼륨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푸른에는 그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푸른 여러분 어,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올리브 땡에 파는 그 푸른집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어, 효, 물론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은데, 그 단점이 뭐냐면, 음, 배가 부글부글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엄청 차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가지고, 한참 한번 먹고 난다 고생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그, 리고 원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먹을 때는, 어, 어디 안 나가거나, 밤에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 제품은, 푸른 집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막 부불부르하거나 가스가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도 하는 거고요 이 습관 상점에 벨자레 파나나 푸른 집에는요 말 그대로 바나나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나 아시죠? 칼륨이 많은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배출 돕기도 는데요 저는 좀 짜게 먹거나 그러면 칼륨제를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칼륨제가 없으시다면 은 바나나를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칼륨이 많은 바나나와 푸른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음. 근데 이 제품이 제가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 칼로리가 낮아요. 이게 한 포당 47칼로리인데 보통 푸른 집이 칼로리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칼로리가 우선 낮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우치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갖고 다니면서 뭐 사무실이나 어디, 그러니까 두고 이렇게 먹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맛도 있고. 근데 우선 제가 우선 한포 먼저 먹을게요. 왜냐면 먹, 먹어야 될 시간이 지났어. 우선 제가 원래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 이렇게 컵에 따라 한번 먹겠습니다. 요렇게. 요런 색이에요. 요런 색. 원래 푸른즙이 되게 과하게 단 경향인데 얘는 바나나 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단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먹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자기 전에 먹으면 아침에 되게 시원하게 쾌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변비가 원하신 분들은 변비약을 먹기도 하지만 그 임신하신 분들은 변비약 그런 거 약을 잘못 드시잖아요 임신하신 분들도 드실 수 있는 게이 푸른즙 푸른즙이라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는데 이 제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먹었을 때푸른을 먹었을 때 배가 부글부글하거나 가스가 차는 형상이 적어서 저는 요즘에 이 제품을 반마다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 그 말하고 그런 말했잖아요잘 먹고 잘 싸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변비나 아니면 이렇게 좀장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 제품 뭐 드시면은 어 빠르게 효과도 보실 수 있고 배도 편안하게 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다 먹었으니까 좀 이따가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습관 상점에서는 습관, 좋은 습관을 판매하는 상점이래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좀 변비 있으신 분도 이 이런 바나나 푸른지도 한번 드셔보시고 이런 다른 제품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